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거의 뭐 한여름이고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까지 지금 발생이 되는 상황에서 대구 아파트 시장은 냉기마저 느껴집니다. 이제 유튜브 때문에 전화를 받는 시간들이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즐거웠다 가 두번째는 짜증도 났다 가 세번째는 이제 일상이 된것 같아서 묵묵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가 안오는 날에는 궁금합니다 하하 <웃음> 전화를 주신 분들은 뭐 대부분 부동산 입니까 캣다가 뭐 스킬 투브 방송 구독자 입니다 뭐 이래 얘기하는데 부동산 이라고 다 올려져 있는데 물어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구독자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 광고 손님보다는 사실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시간을 쪼개서도 말씀을 더 드립니다. 어제도 아래도 전화는 계속 옵니다. 일단 전화가 온다는 건 궁금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고 궁금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에 대한 또뭐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전화를 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전화 드려도 될까요? 뭐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용기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궁금한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부동산 가서 물어보기에는 뭐 불편스럽고 조금은 그래서 전화를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자 오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체 대체적으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도 다 보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뭐 거기서는 에 아파트가 폭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폭락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많은 무, 물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뭐 저는 폭락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수요와 공급 개념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파트는 계속해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이죠. 재개발로 실제 실거주를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 분들, 유튜브에 관심이 없고 신문기사에 관심이 없고 언니 내집 하나 있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오늘 물음을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뭐 댓글보다 전화가 항상 좋습니다. 자 유튜브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튜브들 다 보세요. 실제 뭐 얼굴은 까고 얘기해도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밑에 댓글은 감당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저도 뭐 사실 댓글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달려서 제가 쓰는 소리도 했습니다. 저 같은 성향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 성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없는 소리를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대도 않는 자꾸 댓글을 다느냐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 거고요. 제가 뭐 없는 소리를 해서 구독자 모으려고 막뭐 썸네일에 폭락, 과다, 물량 뭐. 그 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자체에 돌아가는 동향을 알고 있고 몸으로 뛰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보세요. 댓글 못 달게 해놨죠. 왜 듣기만 들어라는 거죠. 일단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니까 뭐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듣기만 들어라. 구독만 해라. 뭐 안티 구독자를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서는 폭락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가보시면 금액들이 계속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2, 3억대의 실거주용 아파트들이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부동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또 전세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전세를 찾는 분들이 고가의 아파트 전세에 반토막난 전세를 찾는 분들이 아니라 2, 3억대 아파트의 전세를 뭐 1억 5천이나 2억대에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실제 그런 매물들은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다가구 주택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전세를 얻어도 되겠습니까? 자, 다가구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위험은 합니다. 위험은 한데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경매 사이트를 찾아봐도 사실 뭐 어떤 여자분인데 마음먹고 저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터뜨렸어요 자 그런데 그게 저는 동조를 했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조를 안 했다면 부동산이 그만큼 지식이 안된다 자 부동산이 운영을 하고 있건 자격증이 그건 오래 했건 간에 자기 분야가 아니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손님은 놓치기 싫죠 돈을 놓치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정도 생각해서 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도 실제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진행을 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전세는 의무적으로 2년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끔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다. 10억짜리에 대출이 없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없습니다. 가끔가다 있긴 합니다만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5억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전세는 1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2억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고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기본적으로 2억 이상을 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경매권까지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다가구주택 경매권을 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30% 35%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5억이 들어가 있다. 그럼이 1억이 좀 넘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돈몇푼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동산이 문제고요. 사실 그리고 그 손님은 그 부동산을 믿는 게 문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실수를 했던 실수를 당했던 상기를 당했던 간에 법원에 가게 돼서 법원 판사가 물어서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이 유튜브의 옥석도 여러분들이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유튜브들이 방송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들 보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댓글을 숨기 놓는 것도 사실상 별의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댓글 보는 것도 귀찮거나 뭐 이래서 숨겨놓을 수 있는데 댓글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욕설이라든지 너무 과한 게 들어가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댓글을 뭐 아예 못 달게끔 해놨다는 거는 감당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 지도 지 입으로 그냥 막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달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유튜브의 광고 수익만 가지고 살겠다고 유튜브를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한다면 그만큼 나쁜 댓글이 달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나쁘게 전화 오지도 않을 겁니다. 뭐 전화번호 <목소리> 댓글 오픈해 놓은 놈은 저뿐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댓글까지도 신경 쓰기 싫을 때도 있죠. 뭐 나쁜 댓글 달리면 사회상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방송을 똑바로 <목소리> 하면 될거 아닙니까? 뭐 자기 그런 거다 차단만 시키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얘기하고 구독자 뭐 유튜브 시간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를 100% 듣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곤란합니다. 옥석을 가릴 줄 알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의 옥석. 그 다음에 유튜브의 옥석도 이제 가려야 되겠죠. 저는 뭐 틀린 말은 안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뭐 제신찬을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실무를 뛰면서뭐 실무자, 부동산 실무자가 뭡니까? 사무실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상에 앉아서 정보도 보지만 현장을 뛰다닙니다. 날이 덥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직비직 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큼 안 움직이는 사람들 없고요. 남편분들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 많이 힘들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첫 번째 폭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폭락은 없다고 제가 통화로도 말씀 드렸고요. 제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전세권 설정 전세 위험하지 않겠느냐 전화 주신 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은 기본이 베이스가 30에서 35% 빠졌을 때 제가 은행이 1순으로 빼가고 내가 그만큼 남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것도 제가 사기 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 내용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겠더라고요.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으면 사실 다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많이 공부하고 물어보고 경험해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돈을 주고도 살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다 맞지는 않지만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나갔는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 앉아있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 잡지 못했죠. 물론 그 중에 실제 투기와 투자를 하는 자기 친인척과 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쓰고 나가겠죠. 아무튼 뭐 LH 비리든 뭐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 지인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100%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LH에서 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저도 뭐 사실 그렇게 뭐 깨끗하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돈 앞에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돈 맛을 본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없는 분들은 그 맛을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나 방법 자체에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저도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하고 찾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들 방송도 봅니다. 보는데 정말 차트 정리는 잘해놨더라고요 일단은 실무가 안되면 차트 정리라도 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차트가 대부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차트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보고 느끼고 제 주변이 다 부동산이겠죠.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다리 늦게 뭐 자기 분야의 어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나름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그런 맛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댓글에 물론 자기의 어떤 의중을 표현하는 거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댓글은 안 달아주지만, 지가 하면 저는 뭐 댓글 달아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생각을 얘기를 드린 거죠. 저도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이 뭐 나름 부동산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무에서 느끼는 바를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초짜도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의견을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무라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사건 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요새는 뭐 그런 분들은 잘 없는데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또뭐 어색해하거나 괜히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도 뭐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고. 사람이 뭐 나쁘게 하는데 좋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해서 좋을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올려주시는 거저 환영합니다. 그거 보고 저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도 됩니다. 실제 사실상 우리가 유튜브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 구독자가 많아야 되고 조회수가 많아야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썸네일 자체에 뭐 폭락이다, 과다 물량이다, 뭐 하락이다, 뭐 인플레이션,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도 뭐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래 올렸겠죠. 그걸 가지고 뭐 나쁘다 하지는 않는데, 그런 걸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좀 저는 또제 생각을 말씀드리겠, 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방송 때도 사실상 그런 방송은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는 저 나름대로 전체적인 동향을 알고 있지만 이 실시간 뭐 구독을 하면서 보는 분들은 내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동네 뭐 대명동이면 대명동 일대의 아파트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동구면 동구, 뭐 북구만 북구, 뭐 1호선, 2호선에 무슨 아파트들 종류까지 이름까지빠삭하게알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해요. 이제 실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모르면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뭐모르는 거를 굳이 아는잘 필요도 없고 많은 뭐 는지봐야 뽀록 나는 거고 뭐 아는 건안다모르는건 모른다 확실한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은 이어갈 거 같고요 일단은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뭐 아파트 폭락 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가격은 내릴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죠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금액은 오르고 있지만 땅을 깔고 있는 것들은 가격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는 확인은 못하셨겠죠. 그에 대해서 누가 방송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실제 부동산 가서 몇달 전에 천만원 했던 것을 지금 살려고 하면 천삼백이 됐을 거고, 천삼백 하는걸 지금 살려고 하면 천오백, 천칠백이 됐습니다. 물론 살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실제. 저도 살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정말 제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골라주려니까 사실 뭐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그냥 뭐제 어떤 욕심만 가지고 이거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판단을 하시겠지만 또모르는 분들은 또 덥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이때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단한 번도 욕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매물이 단한 번도 폭락이나 하락을 한 적이 없겠죠. 왜? 대한민국의 땅은요. 산업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IMF 같은 시절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땅은 오릅니다. 단지 빨리 오르냐 늦게 오르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그 오르는 땅을 살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 자본이죠. 자본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나도 저기 사고 놓고 싶고 여기 사 놓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왜?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돈 있으면 어디든지 사놓으면 오르긴오릅니다 많이 오르냐 적게 오르냐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욕먹을 일이 없어서 제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는 예전에 뭐 그렇게 부동산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제 옛날 불과 두달 전에 실거래가를 보시면 또 가격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도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고 싶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내일 이 땅이 두 배로 올라도 사실 그걸 못 사는 것이고 내가 돈이 있어도 이 땅이 두배 오른지 세배 오른지 정보가 없으면 또 별로 안 오르는 땅을 사게 될 것이고 여기서 땅이란 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빌딩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괜찮다고 한 것은 그냥 제 입에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예전에 어떤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흘러 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다른 거를 찾아보시고 인터넷만 찾아봐서는 또다 모릅니다. 그게 광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면 크게 거기에서 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슈가 있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이 다 오른데 아파트는 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제가 저번에 77,000 가구라고 했는데 또 확인을 해보니까 109,000 가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개발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저번에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수 있겠지만 민간에서 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대구시에서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생 사업 같은 계획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단 6m, 8m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집들은 요 일단 수요가 없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6m, 8m, 10m는 빌라를 짓는 사람도 살 것이고 원룸을 짓는 사람, 상가주택을 짓는 사람도 살 것이고 뭐 대부분 살 사람들은 많습니다. 투자로 던지 놓는 분도 살 것이고 자 동네에서 그리고 오래 살았 분들을 제외하고 투자와 투기, 어떤 향후를 바라보는 분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가격대가 평균적으로 얼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지금 재개발 여건 여파로 건여 대부분 대구 시내 가격이 비슷합니다. 뭐 남구면 남구, 수성구면 수성구, 북구면 북구, 동구, 동구는 조금 빠지긴 많이 빠지죠. 빠지죠. 빠지지만은, 동부도 만만치 않아졌어요. 달수구 마찬가지 만만치 않죠. 이유는, 결국은, 결국은 전부 다 이슈입니다. 이슈. 이슈. 뭐 이슈는, 뭐, 시청 이전 지역, 뭐, 서대구 역세권, 이슈. 이슈. 이슈 뭐, 공무 산업단지라든지, 뭐, 택지개발, 뭐, 알파지구, 연호법조타운, 아마에 많죠. 택지 보상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 거래는 예전보다 확연히 떨어졌다는 건뭐 통계상 아니면 실거래상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대도로 변의 통상과 건물들은 가격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웃자고 하는 말인데, 실제 그래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셔가지고, 내가 대도로변에 상가 하나 살락한다. 현금 20억 들고 있다. 한번 물어보세요. 재밌죠? 뭐 부동산한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뭐 저도 그렇게 옛날에 해서 뭐, 사실상 거래 그래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 다닌 사람들 좀 많아요. 왜? 간본다는 것보다는 사실 매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가짜 매물들을 올려놓고 사실 뭐 손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가짜 매물들이 많이 올려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제 뭐 내가 현금 얼마 있다. 뭐 어디를 사고 싶다.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요뭐살 것처럼 해서 오는 분들 이래 있는데 얘기 좀 해보면 이 양반이 살사람이다 아니다. 바로 그냥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건축하려고 하는데 뭐 8m 도로 물고 뭐 10m 도로 물고 뭐 주택 흐름한 거 없느냐 얘기 몇 마디 해보면 바로 알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아니다 해서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간보로 사무실에 들어오면 저도 그 사람 간을 봅니다. 그래야 번호를 그 자리에서 따요 따고 저장을 해놓죠. 네, 그 그리고 아는 지인 부동산들한테 전화해서 이 번호 혹시 알고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들 대부분 번호를 저장하죠. 그고 확인해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다 이렇다. 아그 사람은 그 부동산인데 그 하고 다닐 사람 아닌데 뭐 이런 다양하게 또 정보를 얻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아무튼 제가 뭐 괜찮다고 한건뭐 뭐 팔기 위해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확인하고 동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괜찮다는 것이고 실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불과 몇달 전에 1년 전에 매물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확인해보니까 다 팔렸죠. 그때 사셨어야 됐는데 지금 또 후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또 후회를 하실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면역이 돼서 아이고 언젠가는 오르 내리겠지 하는 망상에 젖어서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파트든 빌라든 뭐든 가격대가 오를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단지 주식하고 비슷하게 본다면 올랐다 내리다를 좀 반복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량 때문에 그런 적이 뭐몇건 있었죠. 아파트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주택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뭐 사실상 뭐 저번에 묻는데 왜 수성구가 그렇게 거래가 잘돼요 뭐 제가 또말씀드릴게요 수성구는 예전에 부터 돈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대가 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서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실제 수증권는 지하철이 없을때도 거래가 활발했고 금액은 높았습니다. 이유는 학군 때문인 것도 있죠. 부동산은 잡을 수 있어도 여자 치맛바람은 잡을 수 없다. 아이들에 위한 엄마의 노력입니다. 모성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많이 물었는데 뭐좀 방송 좀 하면 시간이 금방 가고 지금 이런 방송 녹화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30기가 40기가씩 막 이렇게 소요가 되니 일단 뭐 방송이 너무 길어도 사실상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다른 것도 많이 물어보신 것들 계신데 뭐알파지고 무조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동네는 무조건 가격은 오르고 현재 실거래되거나 실제 판매되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대로변에 보면 계속해서 금액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살 것처럼 물어보는 분들 그래 전화하지 마시고 나몇 번지에 있는데 이거 얼마 정도 됩니까? 자,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3m 속지 실거래 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재개발되면 파시고 아니면 사실상 좀 장기간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물론 기분 나쁘죠. 놈들다오른다 하는데 야, 뭔데 금액 내린다 하고 거래 그래 없다 카노 다른 거다 거래 그래. 잘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쪽 부동산에서 거래하시면 그래 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셔도 팔지도 않아요. 자 방석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투자는 과감하게 올랐으면 팔고 갈아타기도 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올랐다 뭐 이런 생각에서 기분만 좋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움직이시는 게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가보니까 낮부터 막걸리를 드시는 영감님들이 카더라고요. 야, 너희 집단값 얼마 올랐노? 우리 집 2만평인데 계산해보니까 100억이더라. 너는? 나는 한 150억, 200억 되더라. 그 양반들 지금 그런 생각이 아직 팔지도 못하고 그 땅은 그냥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 카다가 자식들이 물려받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자와 돈을 벌고 싶으면 그만큼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회원방도 하나 만들어놨죠. 회원방 뭐 사실 뭐 저한테 커피 사들고 가겠습니다. 한 분도 온적 없습니다. 뭐 그리고 뭐 후원 2천원, 1천원 1천 어, 회원방 4천원, 5천원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슬슬 올릴 건데 사실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돈 5천만원, 몇 천만원 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정보는 듣고 싶은데 돈 주고 정보 들으라니까 그돈 5천원이 아까워서 회원방에도 가입을 안 한다. 마이너리 합니다. 아니면 뭐제 방송이 별로 신빙성이 안가서 아이고 회원방 만들어놨네. 막뭐올리나겠노 하면서 그래서만 안 들어가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는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회원방 만들어서 돈 5천원씩 받으려고 회원방 만든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나름대로 그냥 거래하면 그래 은 최소 못해도 천이천은 됩니다. 법정보기 0.9%에 물론 깎아도 드린다고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 마음입니다. 일단 뭐 사람이 오고 가는 정도 있어야 되겠죠 뭐 멘트도 좋습니다 뭐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제가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 것도 다 인정하는데 그래 올려놨으면 저같으면 5천이만 담배 한갑인데 그냥 들어가서 한 봅니다 올려놨는가 싶어서 하여튼 뭐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뭐든지 노력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쓰기는 싫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다른 것도 전화 오신 분들 많은데 좀 방송이 좀 길다 보니까 향후 다시 제가 방송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